아, 오늘은 10월... 아니, 11월이구나. 오늘은 11월 24일 아, 음, 어, 목요일이고 음료고로는 네, 10월 25일 경술일입니다. 경술일 <웃음> 아, 오랜만이죠. <웃음> 어, 이제 갑자기 날이 추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움츠려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겨울이니까 뭐 추운 건 당연하죠. 뭐, 그죠? 네. 뭐 어차피 겨울이 또 가야지 봄이 오는 거니까. 이 겨울이 안 가면 봄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춥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나가야 될 계절이고, 겨울이 가야 여름, 아, 봄이 오고, 또, 보미가의 여름이입니다이 음. 천일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릴 이야기는 다른게 아니고 부모,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어느, 어느 자식, 어느 중생이든, 어느 사람이든 엄마, 아버지 없이는 이 세상을 올 수가 없습니다. 난자와 정자,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많이 한 생명이 태어나죠. 뭐, 이제 멀리 과창하게 얘기할 건 없고, 음, 어제 그 대리운전 때 잠시 봤던, 어, 어느 중생, 중생이 얘기를, 어, 우리 여러분들이랑 잠깐 오늘을 하려고 합니다. 어, 대전행근에서 이제 그를 대리운전을 하다가, 만난 어, 중생인데, 가는 목적지가 원래 그 제가 갈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어, 두 대를 불렀는데 어, 제가 갈 목적지를 다른 기사가 가는 바람에 그 가려고 하는 저 중생이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이천일이 안 가겠다 해가지고 캔슬 처리를 하고 에, 뒤돌아서려는데 그 출발지 출발지에서 보니까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가 하나 보였습니다. 보니까 아, 저 놈이 대리운전을 가는 놈이구나 싶었죠. 어차피 통화를 안해서 모를까 해서 통화도 했고 하는 마당에 답에 앞에, 앞에 뻔히 그 차가 있는데 어? 그거 나 몰라라 하고 또 그냥 가기도록 해 가지고 조수석에 차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창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손님이 창문 내려보라고 내렸고 얘기를 했죠. 어, 네가 이렇게 목지지를 바꿔가지고 보내는 바람에 내가 캔슬처를 했으니까 다른 기사가 올 거다. 나는 그곳에 못 가니까 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 이놈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그러면 유성 쪽으로 가면 가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유성이라면 내가 가겠다. 내가 데려줄게. 했더니, 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뭐, 알았다. 그래서 사무실에 내가 전화한다고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 유성으로 목적지를 바꾸고, 그래서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기 전에, 이제, 그래놓고 이제, 이, 저한테, 아 어, 유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성에 뭐, 이제, 술복하면 2차로 아마 그런 데를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 간다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 서빙력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집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원래 이 천일이 가기 싫은 그목적지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지도 난감하고, 저도 이제, 저야 뭐 내리면 그만입니다만, 사무실에 이미 유성으로 가겠다. 이렇게 처리를 한 마당이고, 그러니까 이래, 이래저래 어떤, 어떤 상황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 이중생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사장님 제가 2만원 드릴 테니까 가시겠습니까? 가시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그 상황에 뭐뭐또 뭐 버스 도없는 시간도 아니고 콜하고 그냥 움직이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쪽 동네 원요금은 12,000원입니다. 근데 지도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할수 없이 아, 이만한, 딜 테니까, 사장님 가시죠. 이래 된 거고, 갑시다. 이래 되는데 그, 정성이 하는 말이, 어떻게 거꾸로 이게, 이게 손님이 가장 애원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쪽에 우리 손님 사는 동네가 더 좋은 동네라, 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웃으면서 출발을 하는데, 이 차가 이제 BMW입니다. BMW 뭐썩 좋은 건 아니고, 한 중과지 정도, 5시리즈 정도 되는, 네,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옆모습, 이 천일을 쉽게 쳐다보더니, 아, 사장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 얘기를. 어, 그래요? 네. 아, 참 멋있으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천일이 늘 듣던 이야기다 보니까, 이 천일은, 이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예, 그 인사치를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생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도 사장님같이 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힐끗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냐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옷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울리는 상이 있고 안 어울리는 상이 있는데 물론 뭐 전부 다뭐 누구 뭐 이게 구별이 있겠습니까 마는 그래도 조금 더이 천일같이 이제 머리에 상투를 들고 수염을 기르고 이랬을 때 어울리는 어울리는 두상과 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그중성을시쳐다 봤을 때 얼굴 형태가 관상이 나름대로 무난했습니다. 웃으면서 우리 손님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저기 더니 그러면서 웃으면서 좀더 나이 먹으면 해봐라 하고 했더니 아유. 본인이 그럽니다. 사장님 저도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장님이랑 저랑 별치이안날것 같은데요. 또 얘기가 웃으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네.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 며이냐고 그래서 서른다섯입니다. 했더니 아참 울었습니다. 아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아 무슨 서른다섯이에요 저길래. 왜 그렇게 안 보여? 그렇게 안 보이면 나 욕하는 건데 했더니 참웃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해서 알아봤더니 이 천일과 이 천일 본 나이를 얘기해 줬고 자기랑 이제 한 10살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와중에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 사장님이 엄마 이제 잠깐만 통화 좀 하고 통화하겠다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반에게 통화를 하는게 아니고 차량 그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다보니까 차 안에 이 온통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한동안 엄마가 전화를 안 받길래 이천일이 얘기를 했죠. 우리 손님이 술 한잔 먹은 줄 알고 엄마가 전화를 안 받네. 응? 아이고, 엄마 어떻게 알았디야 했더니, 손님이 웃으면서, 그런가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한참 그럴 수 없는데, 한참 울리니까 받았어요. 그데 이제, 근황, 서로지 근황 얘기하고, 뭐, 아버지가 차를 수리하, 수리하려고 하는데, 차 수리비용이 뭐, 꽤나와서 뭐, 그, 뭐, 하다가 폐차를 시켜라, 저런 얘기하고, 뭐, 나 엄마, 아마, 어제 김장했다는 것 같죠? 그래서, 뭐, 김장, 음, 다 했냐, 어쩌냐, 뭐, 그랬다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고, 그, 그러니까 야들은 이제, 응? 엄마한테 걱정스러우니까, 김장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저는 이제 계속 운전을 하고, 근데 그 엄마가, 그, 조곤조곤, 그,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엄마가 조곤조곤 이야기라는 그 말을, 그 음색과 말투를 보니까, 아.. 배우지 못한 엄마가 아니고, 약간 인텔리적인 그런 조곤하고, 조곤조곤하게, 아들이랑 대화를 하는, 그러한 엄마의 그,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 참, 이 엄마도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도. 그래서 가만히 들은 게 아들이, 아들은 지 엄마가 김장을 하면서 힘들었을 걸 생각을 하니까, 김장을 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아들이 이제, 그, 뭔 얘기 에다가그 아들이 어디가 몸이 안 좋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좀 가봐라. 병원 가서 좀치료을 받아봐라. 진료를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아들이, 아, 엄마가 내가 어 알아서 한다. 는렇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엄마가 됐던 그러셨지. 이놈아, 응? 아, 아들이?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서, 이놈아, 나이 먹어도 아들은 아들이란다. 아니, 자식은 자식이란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니까 러 아들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편하고 정리가 특히 자기 다는 스피커폰을 틀어놓은 거고 엄마는 이게 대리운전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둘 이야기 모자간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가지고 이 천일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물면 천일도 어차피 목이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툭껴들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 누구, 머뭇거 뭐 누구세요? 아, 예, 저, 대리기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예, 서 아, 이거 대리 운전하는 중인데, 아, 두분 이야기를, 어, 어머니와 아들에게 듣다 보니까 참 좋으신 엄마와 아들 같아서, 아, 잠깐, 아, 인사 좀 드리려고 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그래서요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약이 끝에 이 아들은 또 이제 마음에 도어 있는지, 저 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뭔가 서운한 게 있었는지, 이 형제가 아니에요. 이 아들의 둘째를 알겠습니다. 둘째, 우리 형이 있고, 뭐 누나나 아, 여동생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과의 어떤 그 문제가 조금 이게 틀어버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 통화 중에 이제 술 한잔 먹었고. 그러죠. 가다 보니까, 아, 소리 좀 과한 상태. 이 상태. 그니까, 러 그, 쌍시오 소리를 듣고 가지고, 지 엄마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들어도, 아, 이건 아닌데. 어? 왜 그러냐면, 엄마랑 단둘이 통화한다고 하더라도, 엄마 앞에서 형을 일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난 모르는 사람이 같이 삼자통화를 듣고 있는 마당이, 그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과 함과 동시에 엄마가, 툭 치고 나온거죠. 그러면 안된다. 더군다나 이제 옆에 내가 있는데 대리기사가 있는데 이 그러면 안돼. 그래 나도 그와 동시에 나도 그, 그 대리운전 시킨 교총생형한데 그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는거 아니다. 왜? 엄마랑 단둘이 얘기할 때라도 하물며 응? 형이 아무리 나쁜놈이라 하더라도 나쁜놈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면 불구하고 누군가가 옆에 있는 대리기사 옆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내뱉으면 은 엄마 입장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인, 본인은 생각이 아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배려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 쌍쇼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근영생은 그 맛이 약간 진도가 간 상태고 툭 쳤더니 거기서 이제 움찔하면서 얘기를 넘 먹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적지까지 자회전을 위해 딱 돌아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줬습니다. 거기 주차를 해가지고서는 내가 얘한테 이제 시동을 끌까? 했더니 그냥 냈더라고요. 날도 춥고 그래서 니까막 그, 가면 한단 소리가. 아, 그 중간에 그랬습니다. 뭐 지하주차장은 내려가는데 이 친구가 한단 소리. 아, 아버지 칠순이 얼마 안 남은 것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간에 뭐 300을 내놔라 400을 내놔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잔치를 하니 어쩐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에서도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 엄마한테 서운했던 그게 있었던 것이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웃음> 왜 엄마는 작은 아들이 못 한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난감한 거죠. 이게 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 듣고 있는 마당에 막 이렇게 이 아들 이 입장에서 막해퍼버대니엄마는 엄마들은 말을 못하고, 누가 그랬어? 응? 아니요, 너 잘해, 너 잘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막 들어가는 중이고 아들은 기왕 내친 거 그냥 내뱉은 거 그냥 막 해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웃음> 상황을 예찬이 가만히 보아 하니, 물론 엄마의 그 음성이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엄마가 큰 아들만 편애하고, 작은 아들은 그 들리뻐하고, 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나의 실0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큰그 아들에 대한 그 기대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치중됐던 부분이 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이 아들이, 솔직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막그 이제 해퍼붙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엄마는 내가 이렇게 BM, 이거, 저런, 이런 차를 타고, 응? 이런 집에서 타, 이런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응? 잘 사는 줄 아느냐. 자기가 이 나이 어, 40 중반이라고 했습니다. 인, 이렇게 살기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살았는지 엄마는 아느냐. 하고 막 그게 그, 터진 겁니다. 그게.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작은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큰형에 치여가지고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큰형에 치여서 나름대로 자기가 살 국리를 그렇게 하고 왔고 그때까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안만 보고 살아서 그 정도까지 자기가 일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부모가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작은 아들인 본인한테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쉽게 생각하고 편히 생각 이래 생각을 하고 한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을 때 본인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천일은 그 엄마의 마음과 그 손님이요, 둘다다 다 이해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기 딴에도 보니까 오죽 퍼퍼 가면은, 물론 내가 이 천일이 껄끄러운 상대였다 했으면은 차 안에서 그런 속에서 나는 통화도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편하게 자기를 풀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편하게 팡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주차를 하고 내릴 시동권이 지가 차 하면서 거기서 마지막에 나 엄마랑 좀더 오늘은 다 얘기해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하려는 거 보고서는 아 네가 차에 더 있다 할 싶어서 알았다고 간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차피 엄마랑 통화를 했으니까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도 이 책도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겼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주고 자 어머니. 저, 대리기사입니다. 아, 했더니 얘기하는, 아 네. 에, 보니까, 이 아들이 에, 좀 서운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이,